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멘스 NX 2212 에서 그 시트 바디를 솔리드 바디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템플릿 있죠 피처 템플릿 이라든지 아니면 pts 그러니까 product template studio 있죠 어 그런 템플릿 기능을 구현하시다 보면 어, 시트 바디를 솔리드 바디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모델링에서도 그렇지만은 네, 템플릿을 구현하시다보면 뭐애기치 않은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 특히 그 트림 시트 있죠? 그 리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남길래 저 부분을 남길래 뭐 이런 리전 개념이 들어있는 어, 시트 바디, 뭐 트림 커버 뭐 이런 경우에는 템플릿 구현하시다 보면 사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물론 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겠지만 에러가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가지고요, 어, 시트 바디를 솔리드 바디로 변환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죠. 음, 요거는 이제 세 개의, 세 개의 시트 바디입니다. 시트 바디요. 가운데 거, 위에 거, 아래 거세 개의 시트 바디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자르고 붙이고 뭐 해가지고 요 부분을 솔리드 바디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첫 번째 방법은, 트림 바디 후에, so,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디 타입을 솔리드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죠. 홈에 보시면, 트림 바디라고 있죠. 우리가 흔히 트림 바디를, 어, 뭐 솔리드를 자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시트 바디를, 시트 바디로 자를 수도 있어요. 자, 얘를, 얘로, 자르죠. 방향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 번요. 얘를 이번에는 여기로, 그 그렇죠? 음. 아래부분을 화살표 쪽이 잘려나가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더 트림바디 하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를 이번에는 얘를 이용해 자르겠다. 이런 얘기죠? 됐죠? 예.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향해 있죠? 바깥쪽이 잘려나가는 부분이니까요. 자,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시트바디 일까요 솔리드바디 시트바디 아닙니다 시트바디 해놓으시고 보시면 하나 둘 밑에 셋아직세 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야겠죠 그래서 서피스에 보시면 쏘가 있는거죠 시트 아무거나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다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솔리드로 하면 오케이 하죠 그럼 얘는 이제 솔리드바디로 변환이 된 겁니다 됐죠 하이라이트 되죠 음. 자 여기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방법은 뭘까요? 솔을 했는데 솔을 하면서 착각해가지고 시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얘는 이제 솔리드바디가 아니죠. 시트바디입니다. 솔리드바디가 없죠. 시트바디예요 그럼 속은 텅 비어있다는 얘기죠. 자 뷰에서 섹션을 쳐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텅 비어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일단 시큰을 시큰을 해볼까요 순간 생각이 드는게 시큰이 있습니다 시큰이 어디 있을까요 찾을려면 없어요 또 썰빛 해보겠습니다 시큰 해보죠 페이스말고요 페이스빽이 안되네요 바디페이스 그건 다 잡으시고요 자3 5 이렇게 줘보죠 오늘 너무 큰가요 3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특별한 거 없죠? 음...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속이 꽉 찼을까요? 일단 뷰를 보죠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직 속이 텅 비어있습니다 색깔 있는 부분만 두께가 부여된 것 뿐이죠 그렇죠? 어, 솔리드웍사 하신 분은 이런 상황이면 시크을 주면 뭐... 두꺼운 피처있죠 그걸 주면 함유 볼륨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볼 체크하면 솔리드로 꽉 채워지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시크은시크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속을 채울까요? 그럴 때 쓰는 게메이업입니다 자, 명령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메이 o 솔리드 하겠습니다. 요 명령이에요. 짓고, 시트바디, 얘 잡아주고, OK 누르면 속이 꽉찬 솔리드바디가 됐습니다. 한번 뷰에서 섹션을 쳐보죠. 어떻습니까? 여기 노란색이 보인다는 얘기는 속이 꽉 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게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를 했는데 어, 까먹고 시트 바디로 했어요. 자, 뭐소을했다안 했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 메이크 솔리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메이크 솔리드가 될까요? 다시 한번 메이크 솔리드. 하시고요. 시트 바디 잡아 주려 했지만 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클릭이 안 됩니다. 뭐다 잡아 볼까요? 안 되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소을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작업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에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자세 번째 방법 한번 살펴보죠 세 번째 방법은 트리맨 익스텐드를 쓰는 겁니다 특히 피츠 템플릿이라는지 p t s 같은 템플릿을 구현하실 때는 그 트림시트라든지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트리맨 익스텐드를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에러 없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썰핏 해보죠 그 중에서, 메이크 코너입니다. 타겟, 여기를 남기고요. 툴, 예정 자, 화살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길 부분을, 이제, 남길 부분 쪽으로 화살표와 향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됐죠? 한번 더요. 얘 찍고요. 얘는 안쪽으로 남기고요. 그 다음에, 툴은, 자, 위로 남겨야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게체크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차이입니다.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 솔리드 바디로 변환이 됐습니다. 섹션을 쳐보죠. 어떻습니까? 됐죠? 자, 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체크가 안돼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시트 바디에요 소와 한글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어... 보시면 시트 바디밖에 없죠? 그메이크 솔리드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요? 솔리드로 변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근데 시트 바디 할려니까 이게 되나 되네 안되나요 되네. 어, 왜 안되죠 왜 안될까요 될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시트 바디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어요 시트 바디인데 어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음 밑에가 따로 있죠 이렇게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솔피스에서소를 한번 더예 찍고요 그 다음에 예 찍고 소를 한번 하준 다음에 메이크 솔리드를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어, 시트 바디. 어, 시트, 소안잡히네요 아, 참, 소 하면서 제가 이 솔리드를 해버리겠죠? 시트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메이크 솔리드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방법. 뭐 울트라 짱짱짱 간단한 방법은 컴바인을 쓰는 겁니다. 솔리드웍스 하시는 분들은 교차 기능이 있죠. 그와 유사한 기능입니다. 자, 바디, 남길 부분을 찍는 거예요 여기 남길게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귀찮죠? 꼭, 남길 부분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신 거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무신 거 찍으면 이런 모양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find volume 이라고 있죠. 이걸딱 누르는 순간, 폐의 영역.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 자동으로 추론이 되면서 솔리드로 변화이 됩니다. 오케이 하면 이게 솔리드바디로 변화이 된 겁니다. 맞죠? 솔리드바디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실제로 이제 그 최종 결과는 솔리드바디죠. 시트바디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상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 밀폐된 영역을 솔리드화 시키는 방법은 소의 솔리드 또는 소의 시트바디는 라 경우에는 메이크솔리드 는트리미 e n 드에서 컴바인 요거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어 컴바인 명령을 이용해서 파인더 볼륨으로 폐곡면을 폐영역을 자동으로 얘가 어, 인식해 주는 기능, 뭐 이런 정도를 쓰신다 그러면 곡면을 이용해서 솔, 속이 꽉찬 솔리드화시키는 방법은 요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